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그동안, 어, 관심을 좀 거의 두지 않았던 이 철강주, 철강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어, 이 철강주에 좀 관심을 좀 등한시 했었고, 어, 그래서 오늘 건설주, 어, 짝꿍이죠. 건설 움직이면 또 철강도 움직이기 때문에, 어,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움직였던 철강주의 특징을 보시면 산모기, 어, 또 NI스틸 같은 이런 가설제 관련주들, 어, 거푸집 관련 어, 이런 기업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어, 그리고 삼모기가 오늘 7% 반등하면서 어, 2,450억대, 의시가총액은 2,000억대 수준이고 퍼는 8배 수준입니다. 신스틸은 뭐 신규상장주죠. 뭐 계속 날르면서 어, 오늘도 역시 이제 5% 급등을 했고 현재 PBR 4.3배 부채는 이제 여기 있는 기업 중에 가장 높죠 229 시총은 2,500억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휴스틸 실적이 찍히는 기업입니다 얘는 퍼는 두배 수준이죠 뭐 원체 낮은 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어, 어,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5% 가까이 반등을 했고 현재 5,000원대 수준이고 PBR도 뭐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0.27 상당히 이제 저평가 되어있죠 여기 전체 기업 중에 가장 이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이제 50%가 안되죠 시가총액은 2천억대고어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세아 새하 쪽 세아가 상당히 좋죠 세아 한번 세아가 움직이면 이제 같이 연달아서 지주 뭐 특수강 같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염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여기 4%에서 2대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DSR 철강주 움직이면 뭐 깍두기처럼 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DSR 움직이면 DSR 재강이 움직이죠. 같이 따라서 그래서 DSR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4% 반등을 했고 퍼는 4배입니다. 그리고 926억에 뭐 천억이 안되는 수준이죠. 얘가 뭐 움직였고 DSR 재강 퍼 4배 수준이죠. 얘도. PBR 0.4, 700억대 수준입니다. 얘도 이제 2% 정도, 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그 외에, 뭐, 철강, 어, 철근 관련, 또, 뭐, 선제 관련주, 구리 관련주, 골고루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 TCC 스틸 같은 경우,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어, 움직이는 종목이죠. 퍼는 18배, 어, PBR은 이제 1배로, 이, 전체 철강주의 평균이 0.73입니다. 그래서 어, 배터리 관련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2천억 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놈을 보시면 풍산이가 이제 어, 1조 대에서 무너지면서 어, 9천억 대까지 이제 내려온 모습이고 어, 부채 수준이 여기서 이제 가장 낮은 기업은 삼목이죠. 어, 어, 그래서 어, 상승률로는 뭐 이런 그 어, 거푸집 가설구간 어, 이런 쪽 그리고 새아같이 내온관련주 강관관련된 휴스틸같은 기업들 어, 아주 좋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어, 한번 어, 철강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먼저 삼목입니다 오늘 7% 반등을 했습니다 에, 보시면 뭐 어, 거푸집이기 때문에 거푸집 관련주기 때문에 건설주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항상 어, 그래서 꺾일 때 이제 같이 꺾였고 오늘 반등은 어, 이 가설국제인 삼모기가, 어, 크게 이제 반등을 했죠. 어, 다음은 휴스틸입니다. 이 만년 뭐 저평가 기업이죠. 어, 보시면 뭐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 큰 폭을 상승을 주는 종목입니다. 뭐 3천원대에서 어, 8천원대까지 뭐 올릴 수 있는, 어, 이런 뭐한번 움직이면 또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휴스틸. 어, 세아 그룹주 중에 가장 뭐 그래도, 어, 흐름이 좋았던, 어, 세아 베스틸 지주. DSR 다음은 세아 특수강입니다. 뭐 내용 관련해서 뭐 아, 상당히 좋았죠. 두 배를 상승시킨 이후에 어, 같이 이제 건설과 같이 이제 무너졌죠. 어, 그리고 반등을 했습니다. 건설 움직이면 어,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